여러분 안녕하세요 회사원 생존 코딩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신명진 입니다 오늘은 윈3 2컴 패키지를 활용해서 아래 한글 자동화를 하고 난 후에 사람들이 많이 불편해 하는 어, 그 한글 창이 열렸다 닫혔다 할 때마다 현재 작업창을 가리는 새 창이 떠서 불편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그래서 오늘은 윈3 2 gui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한글창을 아예 백그라운드로 사라지게 해놓고 자동화를 진행할 수 있도록 코드를 한번 소개해드리고 설명을 가볍게 드리겠습니다. 콘솔 창을 한번 열어볼게요. 저는 파이참을 사용하는데 여러분들 편한 개발 환경이 오시고 필요한 라이브러리는 여러분 아시는 파이윈3 2 라이브러리 설치하시면 win32.com.client 를 win32라고 임포트하시고 win32gui, w i n 3 2 c o n s t a n t 할때 con 이렇게 세개 모듈 임포트하신 다음에 엑셀은 엑셀 한번 불러볼게요. win32로 불러오면 엑셀 점 애플리케이션 엔터 치면 이렇게, 아무 반응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엑셀은 이미 백그라운드에서 실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비저블은 현재 폴스로 되어 있죠. 그래이이걸 true로 바꾸이 엑셀 이이 열려요. 지금 다른 쪽 모니터에 떴는데 그래서 엑셀은 이렇게 숨겼다가 나타나게 했다가를 비저블 변수를 이용해서 자유롭게 그때그때 바꿀 수가 있는데 한글은 한글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코클레스 아이디는 이렇게 외우시면 좋은데 hwpframe.hwpobject 해서 실행을 하시면 한글은 바로 제가 작업하고 있는 창을 덮어 씌우고 최상위로 올라와 버려요. 닫고 열고 닫고 열고 할때 조금 불편하게 되는데 까빡 까빡거리고 나타났다 사라졌다가 하면 어, 여러분 다른 작업하실 때도 좀 불편하시니까 이걸 백그라운드로 숨기는 방법으로 오늘 한번 알려드릴게요. 우선은 이렇게 합니다. 어, 윈도우 핸들을 먼저 얻어야 되는데 H W N D는 핸들 투어 윈도우 어떤 컨벤션 변수명이에요. 이렇게 쳐보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win32 gy.점 find window. find window는 파라미터를 두개 받는데 두 개가 뭐뭐냐면 어, 우선 클래스 이름을 정확하게 알때 클래스 이름을 입력하고 그 뒤에는 현재 나타나 있는 창의 캡션 이름. 그러니까 작업 표시줄의 제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여기 보시면 빈 문서 1 한글 되어있죠. 이걸 정확하게 입력하면 이 창에 핸들 값을 얻어와요. 한 6, 7자리 숫자거든요. 어떻게 얻어오냐면 그대로 쳐보면 돼요. 빈 문서 띠고일띠고 빼기 한글 한번 쳐볼게요. 그러면 여기 보이시죠. hwnd는 핸들 값인데 핸들 값이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인티저 정수예요. 1116380이 현재 열려있는 이 한글 창의 핸들 값입니다. 그럼 윈도우 프로그래밍 할때이 숫자를 집어넣어서 제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거를 가지고 한번 숨겨보겠습니다. win32gui.showwindow 창을 나타나게 해라 하는 함수인데 이거는 파라미터에 따라서 나타나기도 하고 사라지게도 할수 있어요. 첫 번째 인자로는 핸들값이 HWND를 넣으셔도 되고 그대로 숫자를 이렇게 넣으셔도 됩니다. 콤마 그 다음에는 Win32 Constants에서 Hide를 해볼게요. 이렇게 엔터를 치면 창이 사라졌죠. 하지만 여전히 한글이 백그라운드에서 열려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이제 다시 나타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타나게 하는 것은 또 간단해요 하이드 대신에 show 하시면 됩니다 나타났죠 지금 이제 밑으로 내려가 있는데 여기서 또재밌는 것은 win32constant.swshow나 하이드나 변수들이 전부 정수예요 하이드는 그러니까 숨기는 것은 0이고 나타나게는 5였는데 아니지 이거를 그러면 숫자를 넣어도 되겠죠 0은 0으로 하면 다시 사라지고 1로 하면 제 작업표시줄에만 나타나고 2로 하면 3으로 하면 전체 화면이고요 4를 하면 이렇게 기본 사이즈로 그래서 어, 여러분 이 값은 hwnd 값이었고 오른쪽에는 위, 원래는 win32constant.swshow나 hide를 하시면 되는데 그러지 않고 숨기는 것은 0 나타나게 하는 것은 1부터 5까지 이렇게 자유롭게 하시면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체 화면은 3 그럼 이렇게 전체 화면이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제어를 하시고 작업이 완료되면 다시 나타나게 해서 작업물을 확인을 하시거나 아니면 저장을 하고 끝내신 다음에 직접 파일을 열어서 확인하셔도 되고요 그럼 자유롭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백그라운드로 숨기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사실 너무 간단해서 영상을 길게 빼려고 해도 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윈도우 프로그래밍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이런 인터페이스나 윈32 컨스턴트나 GUI나 뭐 UI나 이런 게 조금 어색하실 텐데 딱 필요한 기능만 이렇게 뭐 외워서 쓰시는 것도 아니고 적어 두시거나 어디 기록해 두셨다가 이렇게 필요한 대로만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엑셀도 지금 엑셀 떠 있죠? 엑셀도 이렇게 비저블로 제어하셔도 되지만 동일하게 x l hwn, d 값을 알아야 되는데 한번 알아볼게요. 마지막으로 win32.gui.findwindow 클래스 이름은 클래스 이름을 선택하지 않고 여기 창 이름이 excel이죠. 이렇게 해보면 이건 4063, 690 일곱 자리 숫자네요. 그럼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엑셀을 0으로 하면 숨고 1로 하면 나타나고 5로 해도 나타나고 이렇게 Win32 라이브러리로 또 제어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작업하시고 나서 깜빡하실 수도 있지만 여러 번 반복했을 때 메모리 누수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마지막에는 닫아주시는 거 이렇게 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